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토커 활용법에서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파이썬 환경을 좀 사용을 해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Nginx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웹 서버를 이렇게 간단하게 운영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요번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실행하는 것까지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를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썬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해서 어떤 거의 다 플라스크 환경이나 디장구 환경 같은 거그 다음에 에디터는 이제 파이 참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기은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이미지를 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도커서치 파이썬 이렇게 명령으로 입력하시고 한번은 이게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공식적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파이썬이라고 있죠. 파이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공식적인 것들 몇 개가 있는데 음, 파이파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개 조금 이렇게 경량화시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파이썬 관련된 환경들도 많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어, 풀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r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a m 은 파이썬, 그 다음에 파이썬이 제가 하나가 더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 파이썬 01로 해가지고 이름을 어,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저런 이미지가 이미 또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다운로드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p 포트를 사용할 이유는 없죠 아직은요 왜냐면은 이제 뭐 웹서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은 다른 걸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p 옵션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어 이제 어 아니구나 파이썬 예 요걸로 해서 파이썬 01이죠 예 잘못했네요 제가요 이름이 이쪽이죠 이게 지금 이름이 이쪽이고 파이썬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의 최신 버전 도커 환경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커, 그다음 PS 명령으로 이용하시면 은 이렇게 파이썬 3 버전 안에 돼 있는 게 파이썬 0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네임이 파이썬 3, 아마 3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전번 시간에도 엔진엔렉스 실행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안에서 편집하기 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뭔가 파이썬 코드를 가져와서 편집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우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기 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볼륨이라고 하는 그런 외, 외부 그런 저장소를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될 건데 지금은 저희가 cat 어, vim 그죠 sudo vim 그 다음에 test01.py 저는 이제 테스트 어, 파이라고 예,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하나 미리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01로 어,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거기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할 거예요 a는 input 그 다음에 어, input number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 print a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작성한 것이 어,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어,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이 도커를 실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도커 execit 그 다음에 파이썬 01이고 뒤에다 이제 bash라고 해서 우리가 bash 어, 권한을 가져오는 거죠 shell 권한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난 뒤에 실행을 하면 은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shell을 동작을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01 우리가 지금 현재 0 1파일로 동작을 시켰잖아요 이것을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예, 저는 이제 01로 동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파이썬으로 동작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이제 이미지 이름이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동작을 시켜서 복사를 할 겁니다 음, 전번 엔진 n 스 복사하듯이 똑같이 어, 상단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복사가 되있을 겁니다. 그래서 ls -al 하시면은 test01. py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 안에서 이 안에가 지금 현재 id 값으로 보면 루트 권한이에요. 예, 다 이제 고환경 같은 경우 루트 권한으로 거의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 우리가 파이썬 그 다음에 버전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파이썬의 3.10 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 거의 최근 버전이죠 거의 최근 버전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IP 리스트라고 정보들을 보시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어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기존 거 정보 파이썬 같은 경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모듈들이 설치되어 있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여러분들이 또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설치된 것들을 보면 거의 뭐 예,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 파이썬 예, 테스트 01.py 라고 해서 동작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동작을 시키면은 인풋넘버, 인풋넘버 를 이렇게 찍으시면 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환경의 파이스 환경들을 여기 바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스 그 도커라고 하는 환경 이제까지 한번 몇 가지를 좀 사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원들을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은 그냥 지워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되는구나 이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굉장히 경량화된 그러한 환경들을 막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파이썬 뭐 머신러닝이면 머신러닝 나중에 들어가겠죠 머신러닝 같은 걸 딥러닝이나 여러 가지들을 막 수행을 해서 그 학습한 데이터들을 내가 밖으로 이제 저장소에다 저장하고 이거는 이제 자원들은 어느 정도 다 썼다 그러면 은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환경들을 또 초기화된 것을 다시 또 세팅해 가지고 학습시키고 이제 데이터만 가져와서 또 날리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프로세스를 죽였다 살렸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토커 컨테이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거 한마디로 어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이지만은 상당히 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원들은 분명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여러 가지 서버들을 운영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호스트 OS나 이런 가상 환경에다가 자원들을 좀 어느 정도 넉넉히 주고 좀 테스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